안녕하세요 인천업사이클 레고센터 정동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환경교육과 생태서비스 주제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구제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순서부터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환경이란 환경교육이란 환경 교육의 역할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의 위험 요인, 그 정통적 생태 지식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란 환경 환경 많은 얘기를 듣는데 특히 어 환경의 어 사회 환경이라던가 자연 환경, 인간 환경 또, 또는 이제 직장 환경, 뭐 아이들을기운들 육아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란 말을 붙이면 뭐든지 말이 되죠. 여기서 환경의 환자는 고리환자를 씁니다. 고리환자 그리고 경은 장소 등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두 가지 말을 합쳐보면 환경이랑 고리처럼 동그랗게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해석해보면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 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그림에 보시면 낙타가 있는 사막이랑 그리고 바다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 그리고 농작물들이 자고 있는 논밭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도시도 보이네요 바로 이렇게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 이런 것들과 원래부터 자연에 존재하던 것들을 나눠줘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경을 인문학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을 뜻하면서 뜻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생을 인문학적 환경이 높은 곳에서 거주하고 자연 환경을 접하기 힘든 특성을 지닙니다. 반대로 이제 농어촌 같은 곳에서 는 자연환경을 접할 확률이 높고 인문학적 환경이 적은 환경에서 살아감에 따라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연환경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 거주함에 따라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과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자연환경에 대응하는 방법들과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의 필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의 차이가 엄청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부 인문환경이라고 해서 자연환경과 완전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서도 자연에서 난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산다고 해서 쌀이나 과일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니죠. 특히 주식으로 우리나라에선 주식으로 쌀을 많이 먹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자연환경이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고 도시에서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문환경이 편하지만 자연환경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과학의 발전에 도덕과 윤리관의 발전이 균형을 맞춰줘야 하듯이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범죄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이제 법과 제도가 바뀌는 같이 변화하는 것처럼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와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시에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해 또한 증진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환경과 함께 살아가기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연환경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이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볼게요. 환경교육이란 첫 번째, 환경교육의 목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교육은 1977년 트빌리시 선언에서 첫 번째 국제환경교육회의에서 환경교육의 목표와 세부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자, 그 세부 목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의 목적. 도시와 농촌 지역의 경제, 사회, 정치, 생태적 상호 의존성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진진시키고 모든 사람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책임, 기능 등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집단, 사회 전체가 환경 지향의 새로운 행동 양식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상호의존성 경제, 사회, 정치, 생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 증진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도시만 있으면 또는 농촌만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사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내고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인문환경이 많은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죠.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 서로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책임, 기능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가능태도책임기능이 바로 환경교육의 목표를 세부 분류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인식, 지식태도기능 참여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환경교육의 목표, 인식 환경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민감성을 갖도록 돕는 게 환경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지식에 대해서는 환경과 관련된 환경문제, 다양한 경험을 얻고 기본적인 이해를 하도록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 태도면에서 환경에 대한 가치체계와 관심을 갖고 환경의 개선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갖도록 돕는 것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환경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돕는다. 그리고 참여. 환경 문제 해결에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 교육의 목표는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세부 목표를 잡을 수 있겠는데요. 환경 인식을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문제의 지식을 이해하고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태도를 갖추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교육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다른 교육들과 차별화된 부분인데요 다른 학교 교육과 환경 교육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교 교육은 학습자의 성장과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라든가 영어 국어 역사 교육들은 이제, 이제 역사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제 수학 체육 같은 경우 학습자들이 이제 몸을 성장하거나 그리고 수리적 능력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환경 교육은 목표가 나가 아닌 환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교육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과 참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목표가 제가 여기 이제 배우는 교육자, 이제 학습자가 목표가 아니고 학습자가 나아가서 환경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큰 차이점입니다. 바로 이런 환경교육의 목적에 따라 환경교육 안에서도 다양한 분류가 있어요. 환경과 교육, 환경교육이란 말은 환경과 교육을 더한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에 무게를 두었냐, 교육에 무게를 두었냐에 따라 다양한 환경교육이 있는데요. 환경에 무게를 둔 교육은 환경을 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환경을 위한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에 의한 교육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둘과는 조금 다른 환경 안에서의 체험과 생태 감수성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환경 안에서의 교육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환경을 위한 교육은 환경에 관한 지식 그리고 개인적 실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 많이 알고 실천함으로써 환경을 위해 행동을 할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의한 교육은 환경 안에서의 활동, 아 이거 잘못됐네요. 네, PPT가 조금 잘못돼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에 의한 교육은 환경에 관한 지식, 개인적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환경 안에서의 교육은 환경 안에서의 활동, 생태적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태적 체험을 통한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쪽에 목표를 두고 있죠. 그리고 환경을 위한 교육이 바로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교육의 시작과 비슷한데요 환경의 개선을 위한 환경문제 그리고 공동체적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교육이 뭐가 틀렸다 맞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서로 목적이 약간씩 다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교육을 환경에 무게를 두었냐 아니면 아이들의 성장 즉 교육의 무게를 두었냐에 따라서 환경교육의 여러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갈려지게 되고요 자 그럼 이런 환경교육은 이렇게 분류가 되고 또 교육의 형태에 따라서도 여러 분류가 됩니다 환경교육의 형태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이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진행한 사회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환경과목이 있는데요. 환경과목에서 학교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밖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사회환경교육이라고 합니다. 학교환경교육은 형식교육 제도권 안에서 짜인세와 질서가 있게 바로 이제 교과서로 하는 교육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환경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환경교육과 반대에 있는 제도권 밖에서 짜임새와 질서가 없는 사회 환경 교육이 있겠습니다. 이게 짜임새와 질서가 없다는 말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짜임새와 질서가 없다는 건 그만큼 자유롭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사회가 연계되는 학교 사회 연계 교육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에 교육, 학교에서 교육을 하되 사회환경교육자들이 교육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사회환경교육 이제 신뢰 영역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식이 없지만 짜임새와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교육에,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이 나타난 것은 학교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이 구분이 되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환경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교육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환경을 위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 의한 교육 말이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조금 어렵죠. 바로 환경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은 생태 서비스의 이해와 환경 교육, 환경이 지니고 있는 지식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지식들을 흡수, 흡알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안에서의 교육은 환경 안에서 교육을 생태적인 감수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교의 역할을 여러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네. 각각 추구하는 바와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환경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익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제 해결 능력은 단순히 정답을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기회관계와 서로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정답을 도출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환경문제 또한 여러 이과, 이권의 사이에서 정답을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점점 많아집니다 바로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서 문제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지속하고 지구의 생태계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와 환경의 보존을 사이에 놓고 저울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디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번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아이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고민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환경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정답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답을 찾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식도 한 중요하지 않을 순 없죠 예로부터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것을 아는 자는 그만큼 더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환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식을 구조화해서 사건에 맞는 적절한 지식을 대응하여 대입하고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두 가지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문제를 위한 생태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단순히 지식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함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런 감성적인 접근을 할수 있는 환경 감수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한 환경교육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였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을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넘어가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서비스란 자, 생태계 서비스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에 생태계 서비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연이 주는 선물을 생태계 서비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인 생태계 서비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 공기, 바람, 뭐, 나무, 이런 자원들 뿐만 아니고, 그 생태계가 주는 온도 조절, 심식 방지, 그리고 이제 벌들이 하는 수분, 이런 모든 것들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환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라고 해서 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생태계 서비스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공급 서비스는 자연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 식량, 식수, 목재와 같은 자원 그리고 그런 자원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급 서비스라고 해요 자 여기는 이제 공급 서비스는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를 공급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다연, 당연하게만 생각하겠지만 나무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되지 않아도 자연 속에서 마구 자라고 우리들이 그래서 무한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공급 서비스들이 인간의 무한한 개발 욕심에 의해서 유한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가속화되는 사용량과 그리고 가속화되는 벌목량에 따라오지 못하고 자연의 회복 능력 이상의 자원을 소모하면서 자연의 총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보이는 거죠 인간이 개발이 아주 적을 때는 자연이 무한해 보였지만 이제 유, 자연이 끝이 보이면서 점점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급 서비스는 우리가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생, 쉽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중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절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연은 공기와 수질을 정화하고 재해와 질병을 조절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생물학적 조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 여기서 주는 조절 서비스라고 하면 은 흔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꿀벌이 없어서 수분이 어렵다 그래서 일부러 꿀벌을 사서 농가에서 꽃을 수분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곤충에 의한 수분 그리고 하천과 숲의 자연적인 정화 능력 이것들도 조절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강과 바다가 자연적으로 정화를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하천에서 빨래를 하고 멱을 감고 해도 물이 더러워지는 걸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천에서 생활을 많이 했고 식수로도 사용하면서 하천에 물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요새 같으면 하천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죠 그리고 하천이 굉장히 더러워져 있기도 하고요 바로 자연적인 모습을 잃게 되면서 조절 서비스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 줄어든 조절 서비스가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오염 물질을 방류하해서 해도 오염 물질이 자동으로 정화되는 이런 기능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절 서비스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자연의 정화 능력뿐만 아니고 벌 나비에 의한 수분, 박제에 의한 해충 조절 능력 같은 것들도 조절 서비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문화 서비스라고 하면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문화적, 정신적, 비물질적 모든 혜택들을 이야기합니다. 관광과 여가, 휴식과 치유, 생활 문화적, 예술적 영감을 주는 모든 것들이 문화 서비스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연이 인간에 주는 정신적 영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이나 나이아라 폭포와 같은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자연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과 하천과 숲에서 느끼는 휴식들은 도심과 하천, 도심의 하천이나 숲에서 느끼는 휴식들은 이제 집에서 느낄수 있는 휴식 이상의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주는 관광과 여행의 즐거움 또한 적지 않죠. 숲으로 하이킹하고 트레킹을 가고 그리고 굳이 섬이나 바다를 보러 놀러가고 휴식을 취하러 가는 것도 모든 문화 서비스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자연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힐링을 주는 것들이 바로 문화 서비스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는 우리에게 다양한 휴식과 여과 마음의 평화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생태계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지서비스라고 합니다. 바로 토양이나 물, 바람, 물질순환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에 기본이 될수 있게 해주는데요.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 그리고 생물의 작용으로 토양이 형성이 되고 식물의 광합성으로 유기물이 형성, 생성돼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미생물들의 분해 작용으로 생태계의 물질 순환이 되는 모든 것들을 지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지지 서비스의 예시로는 산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토양이 형성되고 영양소가 순환이 되고 서식지를 제공함에 따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었습니다아 사진과 많이 다르죠? 사진에 보면 산사태가 일어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나무들이 있는 사진을 보면 지금 나무들이 뿌리가 뽑혀가고 있죠? 이렇게 나무들이 토양을 붙잡고 있어서 평소에는 산사태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 또한 지지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지지 서비스가 약화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라걸 예시로 들어서 사진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 여기 농장 사진이 있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보면 농장 사진인데 식물의 광합성으로 에너지가 순환하는 것들, 이런 것도 지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하천, 여기. 순천만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어디 보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 유지, 생물이 다양한 생물들이 한 곳에서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하는 것 또한 지지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네. 흙과 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도 생태계 일환으로 우리가 받는 당연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언제까지 무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는 언젠간 쓸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자 그럼 연결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생물 다양성 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쯤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을 위해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을 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복잡한 지형과 기후, 해안선, 사계절과 수천 개의 도서 등 다양한 서식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자생식물은 약 10만 종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요. 2010년에 기록된 생물종의 수로 동물은 2 988종, 식물은 9,817종, 균류, 지우류 4,085종, 원생생물 1,374종, 원핵생물 647종, 총3 6,921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들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생물 다양성. 이 필요한 이유는 젠가 탑의 비율을 많이 하는데요. 같은 크기의 조각을 하나씩 빼다 보면 어느 순간 탑이 무너져 버리죠. 생태학에서는 아직 지구상 구 종들 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사라졌을 때 생물체 간의 전, 생태계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교란에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생태계란 특정 지역의 동식물, 미생물 등 생물군집과 돌, 연못, 땅, 바람 같은 기생물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체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태계 속에서 어떤 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생물이 멸종이 되거나 수가 감소하거나 하면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갖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원래 아는 것보다 무, 모르는 것이 훨씬 무섭다고 했죠. 생태계를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생물들에게 있기 때문에 생물과 이제 비생물적 요소들에게 있는 이 생태계에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우리가 지금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물론 인간에 의한 요인도 있죠 서식지의 소실과 악화, 단편화, 그리고 외래 생물의 확산, 환경오염, 지구 변화 자원 남용 등에 의해서 생태계 서비스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 서식지의 소식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인구 증가와 경제 발견에 따라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생활 공간이 필요하게 되며 사람들은 자원을 훼손하고 도로와 도시를 건설했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함에 따라 서식지가 감소하고 서식지가 잘려나가는 단편화를 초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도 줄어들게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외래 생물이 확산됨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감소했는데요. 외래 생물은 원래 다른 생태계로 이동시키거나 무역 교류 과정에서 혼입되어 들어와 퍼져나간 생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본래 살던 생물의 서식지를 빼앗고 마구잡이로 잡아먹어서 먹이사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큰잎베스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가시박, 검은등말벌 등이 고유종 개체수 감소와 생태계 교란 을 초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파괴돼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면 생태계 서비스가 줄어드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생태계 서비스는 바로 경제적 경제적인 이득으로 곧장 곧장 연결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벌 꿀벌 같은 경우도 이 중에 큰 경제적 이득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의 위험은 아무래도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시설이나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독성물질은 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선방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페인트 같은 독성물질 등은 해양생물인 홍합류의 생존을 위협하고요 해양가에 버려진 폐기물들은 해양가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폐기물의 독성에 의한 피해와 해양생물들이 폐기물에 걸려지거나 폐기물을 삼켜 생물 피해를 주고 해안 생태계를 파괴하게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도 서비스의 도서비스 위협도 심각한데요. IPCC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0.74도 상승했고 2013년 대기 중 기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과 사막화 현상이 발생했고요 기후변화의 속도는 생물이나 생태계가 적응하는 것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남용으로 인한 위협이 있겠는데요 인간은 모두 편리한 삶을 위해서 자연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많은 자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자원 물고기 같은 것에 남핵은 바다의 어족 자원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고기가 풍족할이란 법이 없죠.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인해서 우리 동해에서는 지금 오징어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고기 중국에서 다양한 물고기들을 중국 어선들이 불법 남액으로 인해서 티어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이 없어지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자원의 남용함에 따라서 바다의 수산 자원이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계 서비스 중에 예, 생태계 서비스 중에 공급 서비스가 줄어드는 그것이 가장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의 피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생태계 서비스의 위험요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생태계 서비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전통적 생태 지식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는데요 정토적 생태 지식은 무엇인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생태 지식이란 지역 자원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전통사회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생성되고 전해져 온 지식인데요 환경과 생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신념, 지식, 실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적 생태 지식은 지역사회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여 전수되어 왔고요 지역 주민들의 영적, 문화적,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정통적 생태 지식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주시기 위한 옛 사람들의 환경 지혜가 녹아져있는지요 우리들의 전통적 생태 지식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몇 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김치가 있죠 과거에 유산균이라는 균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김치를 담궈 먹었어요 김치로 인한 발효식품 덕에 높은 영양가를 섭취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필수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들이 농사짓는 농가에는 어, 초가집에서 많이 살았는데 초가집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흙으로 만든 벽에 그리고 이제 지붕은 집을 덮, 먼저 덮어 놓은 것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데요 집으로 만든 지붕 안에서 집이 오래 지나면서 썩고 비를 맞으면서도 썩어 나가요 그래서 그 위에 새로운 집을 계속해서 덮어 올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썩은 집들이 미생물들이 서식하면서 집이 썩고, 미생물들을 잡아먹는 벌레, 그리고 벌레들을 잡아먹는 쥐, 그리고 쥐를 잡아먹는 뱀, 뱀을 잡아먹는 새들이 작은 생태계를 이루면서 초가집 안에서 다 살아게 됩니다. 이건 의도했는지 의도했는지 않았는지 우리 조상님들은 생태계에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 이런 우리 옛 선조들의 자연환경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꼭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한 건 아니지만 김치나 초과집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왔고 전통 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전통 중에 하나가 농사를 짓기의 날씨의 변화를 기록한 24절기가 있는데요 24절기는 현재까지도 농사를 짓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생태계의 변화를 통해서 날씨라던가 농사에 영향을 주는 비가 오는 것들을 알아채 왔던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날씨에 관한 여러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들이 나중에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것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속담들이 있었냐면요 제비가 지면에 가까이 날면 비가 온다는 라 속담이 있어요 제비가 지면에 가까이 왜 날까요? 바로 제비의 먹이가 되는 잠자리나 나비 같은 고충들이 비가 오기 전에 저기압 때문에 낮게 날면에 따라서 제비도 그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낮게 날면서 그래서 이후에 금방 비가 온다는 뜻인데요 실제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개미가 거동하면 비가 온다. 물고기가 입을 내놓고 호흡하면 비가 내린다. 서쪽 하늘에 햇무리가 생기면 비가 내린다. 소리가 잘 들리면 곧 비가 내린다라는 것과 같이 이제 농사의 가장 중요한 비가 내리는 때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의 변화나 움직임을 속담으로 남겨놓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전통적 생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을 주로함에 따라서 필요한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것 때문에 비와 관련된 속담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농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봄비 관련된 속담을 통해 옛 사람들이 봄비를 반기고 봄비를 통해 농사 수확량이 좋아질 것을 예측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봄비 관련된 속담은 봄비는 쌀비다 라는 속담과 봄비가 많이 오면 아낙네 손이 커진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희화적으로 풀긴 했지만 봄비를 통해서 농사 수확량이 좋아질 것 같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통적 생태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과거에는 이제 물이나 에, 비나 날씨와 같은 생태계 서비스가 삶에 주는 영향이 대단했고 이를 통해 자연을 신성시하고 보존하는 활동이 당연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환경, 인문환경에 대한 관심과, 어, 관심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자연환경과 전통적 생태 지식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으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이 파괴됨에 따라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오랜 세월 파악한 결과로 만들어진 전통적 생계의 지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다 전통적 생태 지식을 연구함에 따라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의 계기를 찾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 문제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생태계 서비스와 전통적 생태 지식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식이 마치 미래를 볼수 있는 것 같이 지식을 참고함에 따라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 자연 환경이 부족한 삶에 살고 있는 도시 삶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인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효율적이고 공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당면한 환경 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연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최소한의 자연으로 최, 최대한의 생태계 서비스를 생산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죠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거라 볼수 없습니다 인류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 문제가 생겨났고 코로나19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들을 만드는 주체 또한 인간입니다 물이 넘쳐나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흘러나오는 물만 퍼내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의 결과만 급급하게 해결하는 모양새인데요. 환경 문제의 원인은 환경이 오염돼서 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인식 변화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 곳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은 북극곰이 굶어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쯤엔 우리의 삶이 이미 변화하고 있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자연환경은 소리내서 비명을 지르지 않고 우리에게 경고장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생물 지표를 통해서 자연이 보내는 위험신호를 감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치면서 오늘 계속해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식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다고 모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행하기 에선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태적 감수성이란 나의 주변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함으로써 자연의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지를 갖고 새로운 환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